안녕하세요. 초롱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0일 밤이고요. 이렇게 네이버에 보니까 집을 너무 싸게 팔거나 현금을 갖고 이렇게 살때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부동산 FIU 세운다 되어 있네요. FIU가 뭐냐 그랬더니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가칭 이름이라고 합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금융 FIU가 있죠. 금융거래분석원. 그것처럼 부동산에도 그런 걸 세운다는 그런 뜻이네요. 어,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런 게왜 필요할까요? 첫째는 우선 기사부터 한번 충실히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살때 현금과 대출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정부가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내년에 설립이 된다. 매매가와 시세가 크게 차이가 나, 음, 매매가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 가족간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도 개인정보 조회 대상. 어, 여기까지를 잠깐 요약을 하면요, 음, 시세와 크게 차이 나는 경우는 어떤 거겠습니까? 뭐전배제한 전에 예를 들어 어, 분양권을 샀는데 현금을 왕창 찾아와서 자금을 이렇게 맞추면서 산. 그런 분양권 거래, 다운 거래, 이런 거래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족 간 거래, 정료로 넘겼어요. 주변 시세가 너무 이제 높아서 팔려고 하니, 나라에 세금 다낼것 같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뭐 언젠가 한 번은 이 세상을 또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또 상속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낼 텐데, 그 상속세 그냥 내기 전에, 정여세 한번 내고 어차피 한번줄거 자녀들한테 넘겨 줘야지 이러고 넘겨주기도 하죠 근데 이걸 시세대로 안 주고 주변 시세가 예를 들어 10억인데 이걸 그냥 5억에 넘긴다든지 누가 봐도 표가 나는 이런 거래들 그런 걸 들여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전매제한이 어 끝난 후에 합법적으로 거래할 때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 2억인데 어 당첨자 발표하자마자 소위 말해서 뜻다방들이 그냥 설치는 그런 장에 2억짜리 아니라 이렇게 넘기기로 하고, 뭐 이런 거래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조심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10일 머니투데이 보도와 전북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 이런 내용이 내년 초에 만든답니다. 내년 초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립을 위한 정부 조직법, 직제령과 직제 규칙 개정에 이미 착수를 했대요. 내년에 이걸 만들려고 뭐를래? 부동산 거래 분석원. 이걸 만들려고. 그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국토부 산하 정부 기관이 될 예정이래요. 원래는 독립 기구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워낙 이제 여론이 좀더 세고 그리고 원래 이름도, 이거,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아니고, 부동산 무슨, 뭐, 거래 감독원인가, 이런 식으로, 감독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넣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여론이 이제 나쁘다 보니, 너무 엉드리는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래를 분석한대요. 부동산 거래를 분석한대요. 거래 분석해주는 데는 많은데, 그죠? 뭐 KB부동산도 뭐그 KB 있고 한국감정원도 있고 뭐 각종 거래 분석해 주는 데는 많은데 그런 거래를 분석하고자 하는 게 아니겠죠 돈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제 잘 오고 갔는지 그런 걸 분석을 하겠다는 그런 기관인 것 같습니다 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에서 인력을 파견해 총 인원은 50명 안팎으로 만든대요 그 법무부 같은 거 검찰 뭐 이런 거죠 뭐, 금융위원회 같으면 여기는 뭐, 국세청하고 뭐 이런 것도 연관이 있을까요? 국세청, 국토부, 뭐, 다 연관이 있겠네요. 경찰청. 지금도 이미 특사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관련 공무원이 얼마든지 그거를, 단속하려고 하면 할수 있는 특사경 제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다 모자란다는 거죠. 마구 만들고, 한번 제대로 거래 그래 분석을 해보시겠다라고 합니다. 나라가. 어, 법안의 핵심은 계좌 정보와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잠깐 한 볼까요? 어떤 게 핵심인지 법안의 핵심은 법안의 핵심은요? 아이고 어 계좌 정보와 세금 정보의 조회 범위 및 권한이다. 이 핵심이 어떤 걸까요?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주택매매 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런데 어, 이를 토대로 적정 거래가격이나 어, 자금조달 이상 제이징후를 조사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거래딱 실거래를 넣으면 그걸 가지고 주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나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낮다든지 어, 뭐 그런 걸 들여다본다는 거죠. 만약 자금조달계획서에 부산은 6억 이상 자금조달계획서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규제지역은 3억 이상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있죠. 법인은 금액 상관없이 다 내고 있고 여기에 어, 자금조달계획서에 주택구입자금의 현금 비중이 높을 경우 정려세 납부여부가 조사될 수 있다. 현금이 너무 높게 이렇게 오고 갔을 경우에는 정례세를 잘 내고 현금을 오고 가게 한 건지 그런 걸 들여다본대요. 그게 조사될 수 있답니다. 대출금이 많으면 불법이나 편법 대출 여부가 또 확인이 된대요. 지나치게 뭐 LTV나 DTI, DSR 이런 거를 오버해서 대출금을 많이 체크를 해서 어 자금조달계획서에 적고 그걸로 뭐 계약금이나 잔금을 처리를 했다 그러면 이 대출은 합법적으로 됐는지 편법은 아닌지 그걸 들여다본다 소리고요 우리가 흔히 잔금 칠때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연세 드신 어르신이 집을 파는데 통장에 그에게 이제 돈이 들어가면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그걸 현금이나 수표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노령연금 뭐돈집 파는 거를 집뭐안 파는 척하려 <웃음> 표현이 적정한거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너무 알랑가는 모르겠는데 자칫 매수 쪽에서는 뭐 수표를 꺼내서 잔금을 쳤다 그냥 현금을 지급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자금 추적이나 계좌를 들여다보고 뭐 예를 들어 정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려를 조사하면서 그와 연관된 다른 거 그냥 돈이 이래저래 건너갔던 게 한꺼번에 다 털릴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한마디로 들리다 보면 그 다음에 정부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 이게 FIU죠 요 금융정보분석원과 같이 부동산 거래 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는 현금 기준이나 시세 기준을 따로 정할 거래요 조사할 수 있는 거를 뭐 무한정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다들이다보면 이건 온갖 사실은 그, 검사하고 징계하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뭐, 국세청 조사부도 있고, 다 있는데, 또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니, 뭐, 한계를 정하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FIU는 은행 장부에서 현금으로 천만 원 넘는 입출금, 거래가 발생할 경우,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해 의무 신고하도록 한대요. 이 FIU는 아까처럼 금융정보 분석원이죠.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을 찾을 때, 현금을 딱 이렇게 찾으면 뭘 적으라 그러죠 리스트에 그걸 적는 게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천만 원이 천만 원 하루에 천만 원을 찾을 경우에 자금세탁 혹시 의심이 돼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FIU는 2001년에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이고요 점차 진화되는 자금세탁 범죄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정보 수집이 없으면 추적을 할 수가 없죠. 어, 그런 그거에서 들여다 볼수 있도록 통장을, 요런 정보 분석원을 만드는 거죠. 그 대기업 회장, 고위공직자 등의 비자금, 횡령, 탈세. 이걸 수사하는 검찰은 모두 이 FIU 정보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본대요. 돈 많이 갖고 계신 사임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털어봤자 뭐 먼지밖에 안 나오는 조롱소장은 뭐 아무 걱정도 안 합니다. <웃음> 그다음에 신고는 금융회사 종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돼 있죠. 현금을 찾으면 딱 자동으로 신고를 합니다. 고객의 이제 평소 거래 상황, 직업이나 소득, 뭐 완전히 노숙자 같이 생겼는데 현금을 천만 원 찾는다. 그러면 보이스피싱을 혹시 당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거막 물어보죠. 그래, 평상시에 뭐, 어, 뭐, 업무 그 관계로 대금 수금 관계 때문에 자수 돈을 또 찾는다 이러면 또 의심이 덜 한데 생전 돈안 찾다가 갑자기 고액의 현금을 찾는다. 그것도 계좌 이 책이 아니고 그럴 때는 조사를 한다 소리입니다. 사업 내용 등을 감안해서 이제, 어, 거래 상황, 직업이나 소득, 사업 내용 등을 다 감안해 갖고 의심되면 관리자에게 별도 보고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FIU 관계자가 어, 어느 어 기업에 아니면 어느 사장님이 뭐 현금이 이래저래 왔다 갔다 했더라 하는 것을 정보를 누설할 경우에는 특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데요. 어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요. 제가 오늘 왜 이거를 어, 오늘 유튜브에 선택을 해서 올려드리느냐 하면 어, 부동산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정말로 호만가지의 상담 전화가 다 들어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직도 좀 많은 분들이 예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조사를 하고 계좌를 추적하고 뭐 현금 거래 그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정부에서 한다는 거를. 그니까 러 관행적으로 그동안 2000년도 그 이후에, 어, 뭐 일반 분양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그것도 막 다운 거래를 쓰고 세금 신고를 다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양도 차익이 나고 수익이 나고 지금까지 잘 견뎌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도 예전과 똑같게끔이 여겨요. 그래서 막 전화들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매도자분들한테 당첨되신 분들한테 그 프리미엄을 얼마 줄 테니까 아, 무조건 팔아라. 뭐 아니면 뭐 통장 통장을 갖고 계신 분은 통장 가격으로 얼마를 치줄 테니 그걸 팔아라. 어떻게 될까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특히 전매제한 기간 안에. 지금 곧 레이 카운티가 월요일쯤 그게 모집 공고가 오전에 일간신문에 나간다 하더라고요. 10, 월요일이면 1 0월 14일 자. 법이 그 시행령이 공포되기 그 전에 6개월 전매 제한 가능한 그걸로 모식 공고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분양하는 것들은, 어, 이제는 등기치 가지고 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니까 해당이 없지만, 전매 제한이 가능한, 지금 뭐 대연 4구역 같은 것도 이미 일반 분양을 했었죠. 전매 제한에 6개월 전매 제한이 끝나면 이제 거래가 내년 되면 자유롭게 될 그런 일반 분양을 했는데요. 그런 지역에 혹시 청이 되신 분들이라면 어, 제대로 이렇게 어, 자기 이런 그다 넣고 하는 부동산은 간이 작았어도 그런 거래를 못해요. 잘못이게 그게 됐다. 3년 이하 직력, 1억 이하 가태료로 알고 있거든요. 매제한 기간을 어겨서 거래를 한 경우에 이거 어느 누가 가면 쉽게 하겠습니까? 그죠? 자기증도안 넣는 그런 소위 그냥 <웃음> 투자 용으로 떳다방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주 교묘하게 이런 걸 계속 부추기고 전화들을 할 거예요. 팔아라고 팔아주겠다고. 옛날하고 다릅니다. 나중에 6개월 지나서 정상대로 피가 형성됐을 때 예를 들어 2억 3억인데 어, 이렇게 불법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사는 분 입장에서는 프리미엄이 조금이라도 살 거다 싶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겠죠. 하실 분은 그러면 반대로 들고 있으면 합법적일 때는 제대로 돈을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팔수 있다 소리잖아요. 합법적으로, 그죠? 그 이렇게 팔았던 것들이 아까처럼 금, 부동산, 금융, 부동산 정보 분석원, 아이 이름도 어렵네요. 부동산 정보 분석원에 그 정상적으로 전매 풀렸을 때 매매 금액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오고 간 거래 금액이 낮다든지 그 다음에 그걸 당연히 계좌이체 안 하겠죠. 전 매장 기간 전이니까. 그럴 때 현금으로 통장에 많은 돈이 인출이 됐다든지 설핏 그냥 피좀 싸게 사야지하고 했다가는 정말 난리 부르스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업로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모든 거래는 합법적으로 하시기를 권하고요. 뭐, 세금, 뭐, 거어간다 하는데 어니까거 걷어간 세금 또 뭐, 내야지, 뭐. 다만, 합법적으로 되고 나면 내년 5월 말 이전에 팔면, 어, 그래도 1년 안에는 55% 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6월 1일부터는 66%의 세율이에요. 어, 이렇게, 전매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6개월 이후에.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 당첨자 발표하고 나서 6개월 딱 지나면 전매가 풀리잖아요. 이때부터 내년 5월 말 안에 이때는 어, 양도세율이 55% 구간입니다. 그, 이 안에 물론 계약금 넣고 정식 계약서는 다 썼겠죠. 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그 자격이 되면 중도금 대출도 신청할 진도면 신청했을 거고 그 6월 말 이후에는 이제 66%의 세금으로 어, 등기 전까지는 1년을 가있던 2년을 가있던 3년을 가있던 계속 66%예요. 그리고 등기 치고 나면 이 2년 동안은 집이 완공된 거죠. 완공, 입주. 요 첫해에는 또 77%입니다. 둘째 해 66%예요. 그러니까 입주하고 분양권 단첨이 됐어요. 아까 6개월까지는 거래금지 6개월 이후부터 어, 요만 1년 될 때까지는 77%, 그 이후에 계속 66% 가다가, 등기치고 나서 1년에 다시 77%, 만 1년 지나면 66%로 2년의 세월을 가야 되니까, 단첨이 됐다. 기본 5년 동안은, 세금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만 2년 지나서 요집 하나만 있다 그러면 비과세로 파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일반 세율로 이렇게 양도를 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점유제한 그 6개월 안에 풀리는 분양권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 특정 지역이 아니라도 어느 지역이든 합법적으로 반드시 거래하시고 정상대로 처리를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정부에서 뭐를 만든다고요? 부동산 FIU, 부동산 거래정보원, 부동산 거래 분석원, 부동산 감시감독기구 만든다 뜻입니다.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랜만에 자꾸 인사드립니다 그죠 매일 일 영상을 올린다는 게 이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 내용이나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개수만 채우는 거는 그거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좀 도움될 내용을 추리가 올리자고 하니 아이고 그냥 이름 바쁘죠 뭐 영상을 이거 올릴까 저거 올릴까 계속 연구할 시간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좀 이해도 해주시고 도움되신다 하면 또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고 도움 안되신다면 안으셔도 됩니다. <웃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